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, 저는 오늘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더포레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, 이 현장은 지금 서현역까지 약 1k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서현역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이제 잘 정비되어 있는 인프라들을 모두 도보생활로 어,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큰 곳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지 조건도 좋지만 내부 인테리어나 그리고 앞에 있는 그런 조망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실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. 각 방마다 또 시스템에어컨이 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녀분 방에도 시스템에어컨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현장이고요. 옵션상이나 인테리어 영상으로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빨리 전화 주셔야지 아마도 분양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.